사랑도, 인간관계도, 직장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당신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만권의 기억 데이터에서 너에게 어울리는 딱한 권을 추천해줄게. 하나다 나나코 지음, 구수영 옮김, 21세기 북스 출판. 안녕하세요. 스윗 샌디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저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오전에 주로 녹음 작업을 하는데요. 오늘은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 밤의 영상을 준비하게 돼서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잘안 들리시면 볼륨을 조금 키워주세요. 오늘은 마치 한 편의 소설 같은 에세이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진짜 자기 모습을 찾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쓴 하나다 나나코라는 작가는 12년 동안 서적과 잡화를 파는 서점, 빌리지 벵가드라는 곳에서 서점원으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나이 33세 에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고 무작정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만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인데 10년 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던 서점일도 이제는 지겹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만 싶습니다. 사실 진짜 일을 그만두고 싶은지 아닌지 그녀 자신도 잘 모르겠고 막상 직장을 옮길 자신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라도 만나고 싶은데 그럴만한 친구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그동안 인생을 얼마나 좁게 살아온 걸까요? 그녀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만남 사이트 X라는 곳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녀는 서점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책을 다뤘기 때문에 책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그것을 이 만남 사이트에 활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남 사이트에서 모르는 사람과 직접 만나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도서를 한 권씩 추천해주는 컨셉트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취미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사이트에서 그녀는 총 7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한두 명씩 있을 법한 성격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그녀는 이 만남 사이트에서 이렇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계속 야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유부남도 있었고 처음엔 젠틀했지만 결국 성적인 관계로 이어나가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봉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사람도 만났고 또 단번에 만나자마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친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어울리는 책을 추천하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늘 걱정이 많고 우울해하던 본인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자기 자신도 몰랐던 진짜 본인의 모습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갑니다. 현재 그녀는 10년 넘게 일했던 빌리지 벵가드라는 곳에 일을 관두고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책방의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에세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설처럼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돼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던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 내용 중의 일부를 조금 조금씩 읽어 드릴게요. 편하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페이지 9에서 10 매일 해가 떨어지면 잘 곳을 찾아야 하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이런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이 살지 못하겠어. 이 집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일주일 전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 둘이 살던 아파트를 나왔다. 갈 곳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내가 집을 나오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겠지 하는 기대도 없었다.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다. 이런 어중간한 생활이 이어진다 해도 마음이 풀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더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살 집을 찾자. 혼자 살아가면서 내 생활을 바로잡자.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내가 되어 건강하게 살고 싶다. 페이지 100 만남 사이트 x 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와중에 남편과는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별거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식사를 했다. 다만 둘다 문제의 본질에는 발을 들이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저 무난한 대화만 나눌 뿐이었다. 축하할 일도 없었지만 평범한 식사만 해서는 즐겁지 않아서 무의미하게 조금 비싼 것을 먹기도 했다.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상황을 변화시키기가 귀찮았다. 그냥 이렇게 뒤로 미루고 싶기만 했다. 단순히 친구인 것처럼 밥을 먹고, 역에서 헤어지고 나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왔다. 페이지 109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에 관해 말하는 것이 늘 어려웠다. 나도 모르게 멋진 척, 즐거운 척, 밝은 척 행동해왔던 것은 내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괴롭다고 말해봐야 상대만 곤란해질 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나는 딱히 괴롭지 않아. 나는 즐거워.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말이 본심이라고 생각해왔다. 페이지 1 3 1 이곳에 있는 이들은 모두 어딘가로 향해 가는 도중의 사람들이다. 자기 일에 만족하고 가정생활이나 연애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사람, 지금 이대로 변하고 싶지 않거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창업이나 이직같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사람, 자기 상황이 불안해서 막연히 변하고 싶은 사람 등 모두가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을 무방비하게 내보이며 서로 의지하게 되는 모임이었다. 다른 사람의 삶을 30분간 요약해서 듣고 나도 그 시간 안에 내 인생을 요약해서 들려준다. 제한된 시간 내에 상대에게 어디까지 깊게 파고들 수 있는지 도전하는 것이 즐거웠다. 거기에는 특별한 반짝임이 있었다. 페이지 154에서 155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보다 더 결정적으로 어긋나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도 점점 더 버거워졌다. 의미도 없는 잡담은 그만두고 진지하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역시 감정적인 발언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본인에 관한 이야기뿐이네. 나는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본 적 있어? 내가 날카로운 말투로 내뱉자 남편은 인정이라도 하듯 움츠러들어서 대화가 멈췄다. 그리고 그 말의 화살은 같은 세기로 나에게 꽂혔다. 그렇게 대단한 척 떠들만큼 나는 이 사람의 기분을 생각한 적이 있었나? 오히려 도망만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줄곧 함께 있었는데도 상대방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도 상대가 없다. 부부도 이러는데 대체 누구와 함께라면 제대로 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 걸까?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방황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